안녕하세요. 햇살드라마입니다. 닥터 차정숙 8화에서 이 작품의 주인공에게 숨겨왔던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밝혀졌는데요. 차정숙은 서인호와 최승희가 불륜 관계라는 것을 완전히 알아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이세 사람만의 갈등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차정숙의 행보도 궁금하지만 갑자기 친구에서 이상한 사이가 되어버린 서희랑과 최은서의 행동들도 궁금해집니다. 최은서는 모든 걸다 알고 있는 채로 서이랑에게 접근했죠.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 식으로 친구를 배신해서 큰 상처를 주면 안 되죠. 그런데 최은서는 엄마 최승희와 함께 분명 나쁜 짓으라 낙역인데 너무 많이 욕을 먹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승희가 울면서 최은서에게 너가 정말 보고 싶어서 나왔다고 말할 때 이모녀에게 조금의 동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은서가 서희랑에게 했던 짓은 정말에서는 안될 나쁜 행동이었지만 그동안 얼마나 쌓였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아주아주 아주 조금의 동정심이 들기도 합니다. 작품 초반에 최은서는 이중인격으로 주목을 받았죠. 인성이 덜된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런 최은서는 그래도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는 사람인데요. 반면에 서희랑은 아빠인 서희노의 이기주의자의 면모를 완전히 닮아서 집뿐이 모르는 철없는 인간입니다. 또한 성질도 더럽죠. 8화에서 최은서와 서희랑은 학원에서 단둘이 있을 때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최은서는 서희랑에게 앞으로 더한 짓도 할수 있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서희랑은 별로 개의치 않은 모습이었고, 오히려 역공으로 최은서에게 너는 불륜 커플의 딸이라고 아예 태생을 거론하며 말싸움의 진술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을 사이다로 느낀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안타까운 느낌도 들기도 했습니다. 작품의 결말에서는 두 사람이 어떻게든 화해를 하며 좋게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당분간은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는데요. 먼저 최은서는 병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서인호의 두집 살림을 폭로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서인호는 당연한 것이고 차정숙도 병원에서 큰수근거림의 피해를 입겠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서희랑은 참지 않습니다. 서희랑은 학원에서 최은서가 그려놨던 그림을 발견합니다. 그건 서희랑 집에 있는 가족사진 을 참고해서 최은서 최승희 그리고 서인호가 화목하고 웃고 있는 가족 그림이었죠. 최은서가 매우 아끼던 그림이었는데 서희랑은 그 그림을 찢어버립니다. 최은서도 똘끼가 충만했지만 서희랑도 만만치 않았던 인간이죠. 다른 사람을 신경쓰지 않는 건 최은서보다 오히려 서희랑의 주특기 였습니다. 서희랑은 그림을 찢으며 최은서에게 말합니다. 너는 평생 이런 사진 못 찍을 줄 알아. 이 불륜 커플의 자식아 아빠를 꼭 빼닮은 인성쓰레기 서희랑은 그렇게 최은서에게 더욱 상처를 줍니다. 이 상처는 결국 주인공 차정숙이 해결해 주겠죠. 차정숙은 최승희는 밉더라도 최은서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해하며 좋은 결말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훌륭한 사람 차정숙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앞으로 서희랑과 최은서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이 가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